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 8월 11일 목요일 신규 영웅 뽑기 안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너스 네뷸라 암흑왕자 젤드리스 출격입니다 아 신규 영웅으로 이제 뭐 우리 뭐, 얘기해놨던 부분이다 그죠? 내가 지난번 어, 등급에서 뭐라고 그랬노? 마신덱의 한자리가 좀 아쉽다 어? 마신 하나 신기하나 나오면 마신덱이 댁이... 그저서에 맞춰질 라나 그러면은 에스타로사 개떡상 가능성이 있다 이랬는데 어, 오미너스 젤드리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 600 마일리지 짜리고요 다행히 또900 마일리지면 좀 빡세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필살기부터 한번 보고, 보고 갈까요? 자야 상당합니다 오미너스, 네뷸라, 암흑왕자, 젤드리스입니다 속력으로 나오게 됐고요 암흑왕자인데 암속성을 주진 않네요 암속성 주었으면 더 사기키로 나오려나? 어쨌든 자 계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서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음... 마신덱 한정으로 어, 처제를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서브에 쓰더라도 일만을 써도 되고 근데 얘는 또 앞으로 꺼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계성, PVP에서 전작에 있는 특... 특정 아군 영웅 한명당 특정 영웅 아군 영웅이란 마신 종격개그을 가진 영웅 그러니까 쉽게나 마신 종격들이다 그죠? 어, 그 특정 아군 영웅 한명당 특정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 능력이 4%씩 증가하고 그러면은 마신 대구로 끌면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 3명 나가 있을 테니까 어, 12% 공관 12%가 올라가겠다 그죠? 거기다가 모든 적군의 공격력이 6%씩 감소한다. 어, 6, 3, 18, 10, 18% 공격을 깎아내리겠죠? 맞지? 전장에 있는 이니까, 어, 그렇게 되겠네, 계산이. 일단, 서브 처젤보다, 그리고 혹은 서브 라반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기록 갑시다. 앱 서브 슬래시. 다른 적군에게 공격력이 450% 분쇄 피해. 분쇄 피해를 주고 자신의 필살기 게이지 4칼 이상이면 필각이 들어간다. 뭡니까? 아, 패서. 어, 패서. 어, 팡팡, 쭉쭉쭉 이거거나. 아니면 뭐, 어, 페이엔. 어, 페이엔. 스킬과 같다. 그죠? 어, 분쇄 스킬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필살기 게이지 많을때는 딜도 상당히 셉니다 이게 애를 치기 풀 때가 있거든요 진짜 페이 엔크는뭐 개성 때문에 센다고 치더라도 패 섞어 보더라도 이게 오야 이렇게 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럼 분쇄 피해인데다가 네칼 인상이면 필각이 있으니까 그게 합쳐서 좀또잘 던지면 위급할 때 필각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이번 스킬이 또 놀라운데요 카오스 블레이즈입니다 모든 적군에게 공격이 28% 0 해주고 두탄 동안 감염 감염기를 줘버렸다 마무르의 감염기를 줬다 야 이게 마무르가요 여러분 1인기도 무섭지만 사실 마무르가 전체 감염기를 자꾸 시켜야 되는 게 정말 성질날 정도로 무섭거든요 아 그리고 페이엔 저격하기에도 진짜 좋고 어 그걸 줬다 그리고 모든 적군이니까 전체 기재 전체 기계가또 누구하고 잘 어울리노? 페스타 그지 페스타랑도 잘 어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마무르가 1인 관통기가 있었다면 일만은 1인 분쇄기가 있다 꽤나 지금 상당하죠 지금 느낌이 스킬이랑 개성이 아주 잘 나왔죠 거기다필색입니다 필살기 1렙 기준이겠죠? 1렙 기준. 자, 모든 적군 공격력 210% 약점 피해를 준다. 이거는 한 필살기 한 4렙 이상부터는 그냥 올킬 날것 같아요. 디버프가 있을 때, 약점 터졌을 때 기준 올킬을 내지 않을까. 어, 약점이 안 터질 때는 똥딜이 나오겠고, 그런 필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마무르보다 는 조금 못하지만, 마무르 급으로 괜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고, 어, 거기다 마신덱에 썼을 때는, 어, 마, 마, 마무르는 마신덱에 쓸수 없지만, 일말은 마신덱과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타와 썼을 때는 좀 무지막지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써봐야 합니다 여러분 써봐야 알아요 내일 나오고 우리 써보자고 상당할 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 라인업 보다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제일 마지막 줄에 대해의 강림 빛의 맹약 타르미엘 근타르입니다, 이거, 근타르. 근타르가 라인업에 들어있다. 근타르 아예 명함도못 뽑아서 막어 어쩔 수 없이 숙타르 쓰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풀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뽑으면 좋겠고 600마일리지고요 자, 아무래도 오미너스 젤드리스는 상시 영웅 뽑기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나, 나중에 이제 향후 재등장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라인업에 포함해줘야만 할텐데 어 가까운 미래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느낌이. 자, 요정도입니다. 네, 일단 뽑아서 바로 한번 구스가 보는 거 보시면서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